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토지전문 송산토복부동산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쉽게 보기 힘든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임대물건이 나와 여러분께 급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용도가 자원순환시설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공장 운영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물건인 만큼 빠르게 소진됩니다 주변에 공장과 농지가 대부분이라 조용하고 민원 가능성이 낮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근접하고 있고 진입도로도 약 6m 확보돼 있어 대형 차량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임대라 넓은 마당과 천막동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천막동에도 호이스트가 2.5톤이 걸려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부터 공장 1동 90평, 공장 2동 65평, 사무동 60평의 2층의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상 아래쪽에는 천막동 약 1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내부시설도 확인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억원에 월 900만원,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지목은 공장용지, 주용도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즉 고물상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5년 12월 9일, 주구조는 일반 철골구조, 입주시기는 2023년 5월 15일입니다. 공장 1동, 2동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은 공장 1동은 50kW, 공장 2동은 20kW, 호이스트는 3톤으로 동일하고, 공장 1동의 연면적은 90평, 공장 2동의 연면적은 65평, 공장 1동의 높이는 10.1m, 공장 2동도 10.1m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